아, 지난번에 1000만원 티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등급표 만들지 얼마 안 됐어요. 캐릭터 한 서너 명 나온 뒤에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번엔 단한명 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났죠. 너무나 큰 태양이 떠서 단한 명이 나왔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제가 SSSS SSS,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A 밑으로 A B C D E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야생야 이렇게 가는데 아, 오늘부터 티어 자체에 변화가 오지 않았나 티어 표에 그래서 이제 SSS는 정말 SSS만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누구겠노? <웃음> <웃음> SSS를 일단 전체적인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SS의 그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티밋 에스카 도르. 자, 모두가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핵딜러입니다 그죠? 그냥 딜러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 같은 딜러라 가지고 어머나. 펑까지 어머 말해 뭐 합니까, 그죠? 근데 뭐어쨌 유틸로 최강이 아니라 그냥 딜로 범용성까지 먹는다. 마술전에 애들 또 들이 찔러보재, v p 찔러보고 이거 새로 나온 보스가 표절 보스 찔러보고, 이야, 폭삭 쎄다지면 막그야 지구가 그냥 다부서지는 그런 형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플레스 얼티밋 에스카노르 형님 단독으로 소개드리고 바로 다음 티어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선 긋는 거야 트리플S에 있어서 선 한번 긋는 거야 요 정도급은 돼야 이제 트리플스로 올립니다 자 더블S 가볼게요 더블S 그첫 번째 패스 다이앤입니다 사실 항상 이 자리에 제가 페스타를 소개 드렸었는데 다이앤이 떡상한 이유는 페스타덱 같은 경우는 마신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근데 얼티밋 에스카노리 형님이 나오면서 그렇게 조건을 갖춰야 샌덱보다는 그냥 샌덱이더 유리합니다 이런 친구죠 그냥 넣어서 무조건 센 친구 그리고 범용성도 좋고 그래서 제가 복귀하신 분들 우선순위에 패스다이엔도 일찍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더블에그 두번째 빛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 패스 다이앤과 같은 이유입니다 정말 좋아요 특히나 7개의 대제 4대 천사대에서 지금 7개의 대제인 얼티밋 에스카노르 님이 완전히 메탈을 씹어먹고 있는 가운데 그 형님을 보좌하면서 더 끌어올려서 보좌해주면서 자기도 빛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빛빛 이 빛대기 만들어지는 굉장한 친구죠 WS 그세 번째 패스 멀린입니다 멀린 누나도 사실 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티밋 형님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덱입니다 최근에는 농계를 써서 얼티밋 형님 페멀루나 이렇게 해서 가는 덱들도 있고요 서브에 처제를 넣어서 페멀루나가 디버프를 빨리 쌓고 얼티밋 형님이 그 이득을 얻어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랭킹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더블스 네번째 라인하르트입니다 자석도 인간 종족의 정점에선 에스카 형님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에스카 형님과 함께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로 좀 변화가 왔다 그죠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긴 해요 이형님과 어우러질 수 있나 없나 아무리 좋았던 애도 이형님과 어우러지기가 별로면 조금 내려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라이하르트는 아직 그 덱을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또 보미가 랭킹 1위 했거든요 보미 덱 한번 조만간 소개해 드릴게요 라이하르트 좋습니다 지금 더블그스 다섯 번째 연옥반입니다 어, 라이하르트가 없다면 연옥반도 좋은 멤버입니다 그 인간덱에 우리 형님과 어우러질 수 있는 인간이다 더블에스 그 여섯번째 페스타로사 입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게 이게 그렇다고 뭐 6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거 아니에요 여섯번째 소개드리는거예요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소개드리는 순서에 약간의 의미가 있긴 있죠 그러나 네가 6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정말 최강의 페스타 입니다 얼티민 형님 한분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마가 <웃음> 와 이거 뭐지? 깜짝 놀랐어 뭐 어쨌든 그래도 좋은 덱입니다 최상급의 덱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다음 찬드라 형님입니다 성물이 있을 때의 기준이고요 제가 랭킹 전에 1 덱으로 좀 해봤거든요 찬드라 형님이랑 얼티밋 형님이랑 논게엘리랑 더블의 페스타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덱도 소개해드릴 일이 있다면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형님도 참 괜찮아요 정말 자더블에스 다음 갈게요 암멜 선멜입니다 이 둘은 이제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솔직히 페스타가 조금 더 떡락을 하는 시기가 온다면 선멜은 더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멜은 그래도 p v 서도 좋고 아직도 좋은 딜러입니다 자 다음 리무루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안 보여요. 솔직히 많이 안 보이는데 일마도 얼티밋 형님이랑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논개의얼티밋에 마무루 이렇게 쓰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도 그때 논개였거든요어 근데 마무루의 그 매서운 1인기 때문에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저렇게 쓴거참 괜찮겠다. 왜냐면 궁도 되게 좋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더블 스 다음 패서입니다. 어, 패서 역시 얼티 형님과 같이 쓸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서포터입니다 다음 더블에스 할고입니다 우리 얼티밋 형님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지금 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t v p 돌려보면 종종 만납니다 형님한테 랭어 올려서 바로 들어오는 제가 호크토크 때부터 해가지고 제일 초창기에 보여드렸던 덱입니다 자, 다음 더브레스 해멀입니다 s에 둬야 되나 더브레스에 둬야 되나 봤을 때 더브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막강히 강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할 때마다 이 누나가 거론됩니다 이 누나의 그 공불 능력이 너무 좋거든요 공불까지 시키면서 그럼 공불 당하면 상대 필살 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까지 같이 깎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상대를 말려 죽입니다. 어떨 때 보면 패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누나가 패스급으로 나와서 투급이 높았다? 그럼 제가 보기 패멀보다 훨씬 더 먼저 제가 소개해드렸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패멀. 자, 다음 더블에스 호서입니다. 역시나 공부 댁의 핵심 인물로서 랭업도 있는데 여차하면 공부를 건다. 와이 공부라는 게 진짜 이게 언제 나온 개념인데 그지? 아직까지도 정말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제 S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S부터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S 첫 번째, 필로입니다 적 디버프가 많을 시에 엄청난 광역 탈상러죠자 다음 S, 신부 브린힐드, 시그르드 라그덱의 핵심 인물들이죠 그리고 라그다이엔까지 라그다이엔은 성물이 있을 시에 라그덱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 다음 S, 에키드나 상당한 광역 살상러죠 다음 S, 에칼 아서입니다 인간 덱의 핵심 인물입니다 다음 S, 에밀리아입니다 요번 랭킹전 동상에 봄이 서 있거든요 봄이뿐만 아니라 이번 랭킹전좀 뒤덮었습니다 진짜 콜라보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최강의 빈결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 오젤드입니다 마신덱의 좋은 멤버죠 다음 S 원초큐잭입니다 마신덱의 좋은 멤버입니다 다음 S, 마가류드입니다. 탁월한 버퍼이자 서브딜러 다음 S, 각성킹입니다. 광역 딜 비례해서 아군 보호막 생성을 해주는 캐릭터 다음 S, 프레입니다. 이뭐 늑대 마수전이라든지 사슴 마수전, 온초의 마신 등등 PVE에서 좋은 딜러입니다. 다음 S, 근타르입니다. 최강의 은총이죠. 다음 S, 근살입니다. 최강의 은총이죠. 자, 여기까지 S티어였고요. 이제 A티어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A티어 첫번째, 더 1 이제 더 2라고 부르던데 다음 큐잭 피데지덱 상대로 굉장한 딜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에 라반입니다 범용성 최강 서브 영웅 다음 에입니다페젤드 디버프덱 한정으로 최강 서브 영웅입니다 다음 필살기덱 한정으로 최강 서브 영웅 코멀입니다 다음 속타르 4대천사의 핵심 인물이자 근타르 없는 분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속타르의 은총을 써야겠죠 다음 구류드 최강의 방깡러 다음 꼬마멀린 괜찮은 딜러이자 회복불가 보유한 캐릭터 다음 나우후미 탄탄한 방어 피대지 다음 체력사리엘 매서운 반격로 다음 쿄 디버프 많이 붙이기로는 탑 다음 크리스마스 릴리아 성물이 있 시에 디버프 덱에서 상당히 좋죠. 다음 온천의 찬드라 마신 덱에서 괜찮은 서브 영웅입니다. 다음 여신 엘리 1인 부활 개성. 다음 슈나 종족불명 덱에 좋은 서포터. 다음 람 종족불명 덱에 좋은 서브 영웅. 다음 각성 모노 치저치방을 깎는 좋은 개성이 있죠. 자 다음 트위고입니다. 좋은 개성과 좋은 토벌러입니다. 성물이 있 시에. 다음 에이 논개 엘리입니다. 논개는 논개인데 상당히 좋은 논개입니다. 성물 있으면 아군 영웅 생명 관련까지 생각시 시켜서 안정성을 더 끌어올립니다. 자, 다음 A 농개 플라우드린입니다. 바로 피사기 가득이라 가지고 더 공격적인 농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B티어도 나쁘지가 않아요. 라프타리아 이런 애들 B에 다 넣었습니다. 워낙 상향평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친구들이 B티어에 있다고 봐야 될것같고요 B티어부터 뭐 살짝 공개해드리면 요런 정도? 근데 이 밑으로 애들은 제가 열심히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이하 미만 잡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수생은 요 정도 정리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급표를 마치며 등급표에는 언제나 완전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굿! BUT